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 주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베트남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제가 만나보고 제가 느낀 베트남 여자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베트남에 있는 모든 여자를 만나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베트남 여성이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제작된 것임을 밝힙니다.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말하는 장점의 경우 제 기준에서 장점이므로 다른 분들께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 베트남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여성들이 은근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헬스장에 가보면 프리에이트 존에 여성회원을 보기가 힘들지만 베트남 헬스장에서는 상당수의 여성회원이 프리에이트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러닝머신만 주구장창 타다가 덜덜이로 마무리하는 사람들보다 체계적으로 준비운동부터 본운동을 거쳐 마무리 운동까지 하는 여성 회원들이 더 많다는 거죠 한국은 10명 중 1명이라면 베트남은 10명 중 3명 정도? SSC라는 곳에서 크로스핏을 몇달한 적이 있는데 여성 회원들 체력이 저 못지 않았었죠 수영장이나 클라이밍장에 가봐도 제대로 운동하는 여자들의 비율이 한국보다 더 많아보였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활용도 높입니다 나쁘게 보면 페인이고 좋게 말하면 제 스타일인데요 누구는 SNS가 인생의 낭비라고 하였지만 이미 수많은 SNS들은 현대인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자랑질이 되었든 관종의 삶이든 이들의 sns 활용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은 단점인 부분입니다 제 기준에서 단점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트남에 관광을 오셔서 언덕길이나 산길을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토지의 70%가 산인 한반도에 비해 산을 찾아보기가 힘든 베트남 길을 걸을 때 사파, 달락 등의 관광도시를 제외하고 평상시에 산길이나 언덕길을 올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호치민 지역에 살다보면 산길이나 언덕길을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일부러 아파트 계단을 찾아 걷지 않는 이상 오르막길을 오르는 하체 운동을 하기 힘든 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하체 근력이 약해지고 하체가 보기에는 좋게 매끈해질 수는 있지만 건강학적으로 보면 패스 탄력있는 하체보다 매끈한 하체를 선호한다면 추천합니다 다음은 영상통화를 너무 좋아한다는 점이죠 용건이 끝나도 끊지 않고 cctv처럼 켜놓는 걸 좋아하는데요 과장 조금 보태서 제가 지금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으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cctv를 제 머리 위에 켜두고 감시를 받는 느낌이죠 자력갱생 부족 또 자력갱생이라는 단어 사용으로 친북이냐 뭐냐 할 사람들을 위해 사상검증 먼저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정은 썬텐 개... 주변의 전문가가 그 사람이 다루는 분야에 궁금증이 있다면 당연히 그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친구 중에 컴퓨터 수리점을 하는 친구가 있을 때 컴퓨터가 문제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죠. 그런데 만약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어나 한반도 역사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어볼 수도 있죠. 혹시나 그 외국인 친구가 한국의 역사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른다고 대답했을 때왜 모르냐고 물어보면 그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칼 마르크스는 왜 자본주의가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을 했을까 라고 물어보자 당연히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 하길래 내 대답이 그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다 알아야 한다는 내로남불을 시전하더라고요. 이러한 내로남불 스타일은 한국의 정치인들보다 베트남 여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은 베트남의 문화를 이해해 줘야 하지만 외국인들의 문화는 자기들이 판단할 때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비페니즘을 선사하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는 문화는 그 사람만의 문화일 뿐 베트남의 문화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로남불식의 표현을 계속하고자 하니 거짓이 섞일 수밖에 없고 그 거짓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나중에는 그 거짓이 뭉쳐서 한 방에 터져버리게 되어도 핑계만 낼뿐 사과는 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피셜로는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사과를 하는 순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니까 사과를 하지 않은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문화를 이해하여 사과를 하지 않고 똑같이 핑계를 대면서 난 베트남의 문화를 이해했어 라고 했더니 좋아하는 내색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부분입니다. 논리력이 딸려서 대화가 안 되면 그들은 또다시 너는 외국인이잖아 혹은 베트남은 원래 이래 라는 카드를 쓰죠. 관심 관심과 간섭을 받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베트남 여자와의 연애를 강추합니다. 번외로 베트남 여자는 생활력이 강하다? 생활력이 강하다는 소리는 밑바닥을 경험해 보았을 때그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서 결정이 되는데 옥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모아놓은 재산은 없고 애들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우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빠져서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365일 동안 그런다면 당장 이혼가이죠 그런데 베트남은 이혼을 해봤자 더 좋은 남자를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이혼이라는 경력과 애가 있는 과부의 현실 때문에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베트남에서 남자가 바람나서 도망가는 경우는 너무 많기에 그나마 책임감이 있는 선진국 남자들 특히 정의약한 한국 남자를 공략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요? 이 나라도 법적으로는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지원해야 하는 제도가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 압류 딱지를 붙여가며 돈을 받아줄 정도로 공무원들이 부지런한 국가는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 거주지역보다 부모들의 가정교육과 자라면서 만나온 사람들의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았던 베트남 여자의 특성을 참고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